1년간드디투 아, 드디어 드디어 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했음 어드아아 드디어 워러어 드디어 지금 저기 물이 얼어버렸어요 지금 영하가 날씨라서 물이 얼어버렸어요 도록룡 한번 관찰해보려고 했는데 물이 얼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동료 룡관찰좀 제쳐두고 새해 신년맞이 한번 곤충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혼자입니다 아 원래 제가 아까 도룡 잡으려고 했거든요 동료 룡 잡으려고 막 얼음 깨려고 막했고 진짜 해봤는데 하나도 안 깨져요 그냥 나는 아, 땡땡 얼어가지고 한 5cm이 되는 것 같아요. 5cm.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포기하고선 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자, 오니 1월 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새해 신년, 신년 맞이. 오늘 새로운 체집, 새로운 마음으로, 경하이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잡혀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치집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나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와 추억이 있는 나무죠. 저번 영상에서 작년인가? 어쨌든, 저 영상에서 제가 이거 이나무를 패다가 또못 패고, 그저에도또 패다가 못 패고, 패다 패고 한세 번째 패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커요. 제가 딱 보면, 제가 여기 있죠? 키가 180이거든요. 180이 정도 되는데, 2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어쨌든, 오늘 이 친구와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체집은 여기서 하도록 하죠. 자, 그럼 체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여러분, 일단 체집을 좀 쉽게 하려면 여기를. 쭉 파줘야 돼요 동그랗게 해서 한1 1미터 넘어고 한 50cm에서 50cm에서 한 40cm 정도만 파줘야 돼요 일단 이 나무가 깊을 거가 분명히요 분명히 깊을 건데 그래가지고 좀 깊게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 볼게요 한번자 아, 땅이 얼었다 오늘 아이고. 일단 이게 땅이 얼어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면 이게 언 땅이 없기 때문에 푹 들어가요 이제 아휴.. 어, ㅂ ㅅㅂ ㅅㅂ 큰일 났다 여 여러분 벌써 체력 받아놨어요 쭉빼기 아이고 제 땅을 좁아야되는데 아, 땅이 얼, 얼기도 했고 체력이 도 완전 아이고 아이고 일단 더 열심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좁아볼게요 어. 어. 여러분, 너, 아, 너무 힘들어요. 어, 아, 죽겠어요. 야, 미쳤는데요, 진짜? 와, 이, 제가 이 싸움 질것 같아요, 뭔가. 아, 진짜. 아우, 아, 이짜 땀과 웃음. 미쳤어요, 진짜. 와, 이게 제가 해본 나온 중에 답들이 가 들겠는데요, 이거?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와. 제 아빠가 조금씩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장점이 좀 많이 와야 되겠네요. 아 여러분 아 드디어! 드디어 뽑았습니다. 뽑을 것 같아요 지금. 와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지금 나무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오 드디어! 2년간의 드디어. 사투! 1년간의 사투! 디어끝나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를 괴롭히네요. 와. 아, 뭐야. 우와. 어, 다 어, 어 뭐야, 이거? 오, 오, 성충, 성충. 아, 아, 성충은 당이 없네요. 어, 와 넙뜨기. 아어 자, 넙뜨기 성충 나왔어요, 여러분. 와. 나 붓자마자 하나 나오네요. 이제, 한번, 쭉 한번 이거, 나무를 펴보도록 할게요. 나무가 별로 안 좋은데요? 뭐지 이거? 와, 나무 겁나 컸는데. 허리가 온다. 아, 진짜. 오, 깜짝기못 찍을 뻔 했다. 여러분, 톱사슴벌레 나왔어요. 톱사슴벌레. 앙컷 우와. 오, 개이득. 아주 좋아요. 어. 톱사안커지 나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유충 나왔어요 지금 아 유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오 그다톱사유충이에요여 방도 있어요 여기 이런,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와 아, 쉽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챙기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지금 꽤 잡았어요 그래도 지금 성충 두 마리 나오고 유충도 몇 마리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보람은 있네요. <웃음> 그게 기대치만큼 아닌데 뭐 톱사 성충도 나오고요, 뭐사 안컷도 나오고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아,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큰 나무에서 이, 이 커다란 나무에서 엄청 코딱지만큼 나왔어요. 진짜 여기 보시면 어 이만큼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밖에 안 나요, 네요 진짜. 아. 오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몸을 막 난리 얹어서까지 고생을 했는데 딱짝게 나온 것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와줬으니까 괜찮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1월 1일 새해 맞이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